삼각형, c, e, a, e, a, b, 넓이가 같아요. 내가? 음. 여기, 여기서 평행해가지고, 음. 평행할 때는, 평행하고 밑, 밑 길이가 같으면은, 음. 점을 옮겨도 음. 넓이는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여기서 삼각형, E, A, B는? 네. 삼각형? C, 네. A, B, C, 합동 합동이에요? 같은 게 아니라? 네. 음. S, A, S, 합동 그리고 여기서 이, 이 삼각형이? 네. 지금 선이 이거랑 e. 그거랑 평행하니까? 네. 평행하니까? 네. 삼각형? CAH는 삼각형 AHA하고 같아요. 그기서정사각형이었으니까이 음. 네. 변의 이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BA, e 음? CA. 그리고, 네. BA는 네. HA, 네. 그리고 다, 여기가, 9 0도 90도고 여기도 90도고 여기는 같은 각 이어서 응. 여기 일단도 삼각형 각이 같은 각치가 90도가 잡으면 이길이를 그냥 d라고 하면은 d의 제곱이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보다 작고 각이가 90도면 d의 제곱은 a의 제곱 그만기비례곱이고각시가 비의 네. 제곱은 메의 제곱하이 비의 제곱 <웃음> 더 커요.